안녕하세요 주식채널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2차전지 응극재 종목 13개 종목을 한번 찾아보고 그중에 그 대장주를 한번 어, 어, 위치를 한번 파악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응극재는 관련주는 이제 애경부터 동진이 이녹스 뭐 금양이까지 총 이제 13개 종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응극재는응극 음극 활성 물질 이라고도 불리고 또 양극에서 음극으로 갈때 이제 음극에서 양극으로 갈때 충전이 되고 또 음극에서 양극으로 갈때 방전되는 이런 전지를 이제 2차 전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 살펴보실 음극재 관련 주 한번 특징을 보시면 나노 에코프로가 가장 대장주죠. 이제 신고가를 쓰면서 가장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2등주는 이제 대주전자나 포스코케미칼이 이제 거의 이제 2등주의 모습으로 지금 전에 있던 그 저항라인 때에 걸려 있으니까 아주 조 중요한 위치 때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이 앞에 치고 나가던 종목이 꺾이면 얘도 네 이제 같이 꺾이기 때문에 요 나노나 에코프로를 잘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이제 10% 나노가 이제 가장 큰 폭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얘를 보시면 부채는, 예, 나노가 여기 있는 종목 중에 가장 낮은 이제 8%대입니다. 그리고 얘네들의 음극제 평균 퍼는 81, 평균 PBR이 4.19배 수준입니다. 시가총액은 나노가 이제 1조 3천억대,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이제 4조 9천억대 수준에 있습니다. 그리고 퍼를 보시면 이제 가장 높은 놈이 금양입니다. 상당히 높은 밸류를 받고 있고, 또 대주전자 같은 경우는 PBR 을 보시면 10배 수준이고, 금양이가 거의 이제 동일한 위치 때까지 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상승률에서 어, 이 대주나 이 포스코 케미칼 같이 이렇게 무거운 놈들은 좀 이렇게 뒤쳐진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PBR이 가장 낮은 놈은 이제 롯데 케미칼이 0.41배 수준입니다. 그리고 어, 이 가장 퍼가 낮은 놈을 보시면 이제 애경케미칼. 이게 예, 7배 수준이고 계속 이제 하락하면서 어이 주가가 이제 계속 꺾이면서 퍼가 점점 낮은 수준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 그럼 간단히 한번 차트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애경케미칼이 어 얘는 뭐 고점이 이렇게 점점 이렇게 좀 낮아 어, 이렇게 낮추면서 우아향하는 이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동진세미켐 어, 얘는 이제 고개를 좀 들었죠 들고 지금 200일 선도 이제 뚫고 올라왔습니다. 전 고점과는 좀 떨어져 있고 어, 이녹스 p&t n si 음극제 관련된 종목입니다. 얘는 뭐 이렇게 춤을 추면서 이렇게 가고 있죠 p&t n 얘도 이제 Si 음극재, Si 음극재 관련주 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겹쳐 보면 동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노 보시면 이 전에 있던 저항 라인대를 이제 강하게 돌파를 해죠얘 같은 경우 그러면서 이제 시세를 크게 이제 내주고 있습니다 얘는 이제 세계 최초자 들어가는 거 항상 1위 세계 최초 이런 건잘 봐야죠 에코프로 보면 뭐 같이 거의 뭐 비슷하죠 나노나 움직임이 어, 얘 세계 최대 규모 대주전자 세계 2위 어, 대주전자 유일입니다 실리콘 음극제 어, 보시면 얘도 이제 어느정도 같지만 이 전에 있던 고점 라인이죠 10만원대에서 밀리는 모습을 좀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어, 이 라인을 이제 뚫기가 상당히 이제 어려운 라인이기 때문에 어, 얘네들처럼 이렇게 강하게 뚫어주지 못하면 또 밀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다음은 이제 포스코 케미칼. 얘와 얘가 거의 비슷하죠. 지금 대주나 얘가 거의 비슷한 차트로 가고 있습니다.